섹스를 할지 여부를 두고 남녀가 실랑이를 벌일 때 섹스를 하려는 쪽은 주로 남자입니다. 창녀가 남창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포르노와 스트립쇼를 남자가 더 많이 봅니다. 음담패설도 자위행위도 남자가 더 많이 합니다. 강간과성추행의 가해자는 주로 남자고 피해자는 주로 여자입니다. 라면 먹고 갈래 라는 대사는 여자가 해야 제맛입니다. 남자의 성욕이 원래 여자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이 아주 오래 전부터 상식으로 통해 온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은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이 나온 이유라고 진화 심리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남자의 씨 뿌리는 본능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자를 논밭에 비유하는 겁니다. 이런 비유에는 적어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수정란이 만들어질 때 남자의 유전자와 여자의 유전자가 절반 정도 기여합니다. 남자를 씨뿌리는 사람에 비유하면 여자는 유전자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줍니다. 어쨌든 이 비유에 유효한 측면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씨는 싸고 논밭은 비쌉니다. 자식이 만들어질 때 여자가 남자에 비해 더 비싼 자원을 투자합니다. 자식에 포함된 유전자를 통해 남녀가 거두는 이득은 비슷한데 남자가 더 적게 투자하기 때문에 섹스를 통해 결과적으로 남자가 번식이득을 더 많이 챙긴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투자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들 중 하나입니다. 남녀의 투자량을 비교할 때 정자와 난자의 크기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자에 비해 훨씬 값싼 정자를 만들어내는 남자가 섹스를 통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득을 얻기 때문에 남자의 성욕이 더 강하게 진화했다는 겁니다. 또는 남자가 무차별적 섹스를 더 선호하도록 진화했다는 겁니다. 이런 설명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남자는 섹스를 할때 정자를 하나만 발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한번 사정하는 정자들을 모두 합치면 난자 하나보다 무지막지하게 더 비싼 것 같습니다. 여자가 자궁 안에서 태아를 약 10개월 동안 품는 비용에 비하면 정자나 난자에 드는 비용은 3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원시사회에서 여자는 2-3년 동안 젖을 먹여야 했습니다. 여자가 임신과 수유에 들이는 비용과 남자가 정에게 들이는 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런 비교에서 난자에 드는 비용은 무시해도 무방합니다. 자식이 어른이 될 때까지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모 투자를 최소필수 부모 투자라고 합니다. 남자는 정액만 달랑 투자해도 운이 좋으면 자식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반면 원시사회에서 여자가 임신과 수유의 비용을 피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겁니다. 최소필수 부모 투자를 비교해 볼때 여자가 남자에 비해 무지막지하게 큰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때 섹스를 통해 남자가 여자보다 엄청나게 큰 번식 이득을 챙깁니다. 남자가 한달 동안 여자 10명과 섹스를 하면 최대 여자 10명을 임신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여자가 한달 동안 남자 10명과 섹스를 해도 자기 혼자 임신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섹스를 해야 하지만 대체로 남자가 섹스를 통해 더큰 이득을 챙깁니다. 왜냐하면 임신의 부담을 여자가 독박 쓰기 때문입니다. 기회비용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봅시다. 남자든 여자든 이왕이면 열등한 이성보다는 우월한 이성과 섹스를 하는 것이 유전자 벅제에 좋습니다. 그래야 대체로 우월한 자식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오늘 열등한 여자와 섹스를 해서 임신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내일 우월한 여자와 섹스를 해서 임신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원시사회에서 여자가 오늘 열등한 남자와 섹스를 해서 임신한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무사히 자란다면 몇년 동안은 임신을 할수 없습니다.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이런 막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가 임신과 수유의 부담을 독박 쓰기 때문입니다. 최소필수 부모 투자를 따져볼 때 여자의 투자량이 남자의 투자량보다 무지막지하게 크기 때문입니다. 최소필수 부모 투자만 고려해 볼때 근친상감과 같은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남자가 무차별적 섹스를 여자보다 훨씬 더 많이 욕망하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여자는 남자에 비해 까다롭게 섹스 상대를 고르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여자는 짝짓기 상대가 얼마나 우월한지, 자신과 유전자 궁합이 얼마나 잘 맞는지 세심하게 따져서 섹스 여부를 결정하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여자들의 이런 성향을 가리켜, 더 넓게는 암컷들이 대체로 보이는 이런 성향을 가리켜 진화심리학계에서는 까다로운 암컷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전에는 수줍은 암컷 또는 수동적 암컷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자가 섹스를 요구할 때 여자가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은 까다로운 암컷에 해당하지만 수줍은 암컷이라고 하면 뭔가 이상합니다. 단호한 선택이나 거부는 수동적이라기보다는 능동적 행동입니다. 앞에서는 최소필수 부모투자만 따져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분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녀의 성욕 차이에 대해 논할 때 최소필수 부모투자만 고려해서는 안됩니다. 인간은 결혼을 하는 종이며 다른 포유류 종들에 비해 남자의 부성에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자식이 위험할 때 글자 그대로 목숨을 걸고 구합니다. 남자의 통상적인 부모 투자는 최소필수 부모 투자에 비해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수컷이 자식을 위해 정자를 제공하는 것 말고는 거의 하는 일이 없어 보이는 절대다수 포유류 종들과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짝짓기 심리를 제대로 해명하려면 남자가 어떤 경우에는 정자 말고는 자식을 위해 거의 투자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자식을 위해 엄청나게 희생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남자는 하룻밤 정사 같은 단기 짝짓기 전략도 쓰지만 결혼 같은 장기 짝짓기 전략도 씁니다. 여자도 단기 짝짓기 전략과 장기 짝짓기 전략을 모두 쓸수 있습니다. 미혼 여성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섹스를 해서 임신으로 이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남자가 그 자식을 열심히 돌볼 가능성이 작습니다. 원시 사회에서 남편 없이 여자가 혼자 자식을 키우면 자식이 잘 자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작았을 겁니다.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길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중적으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애 딸린 여자는 결혼 시장에서 인기가 떨어집니다.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면 그 자식이 개부의슬라에서 자라야 하는데 친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작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여자의 입장에서 볼때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신을 많이 사랑해주지 않는 남자와는 섹스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문에 여자가 몸을 허락하기 전에 남자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길을 쓰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상황에는 열등한 남자와 결혼한 여자가 좋은 유전자를 얻기 위해 우월한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의 섹스 요구에 너무 쉽게 응해주면 남자가 여자를 해픈 여자, 즉 바람기 많은 여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입장에서 볼때 그런 여자와 결혼하면 번식재앙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자신의 부성애가 엉뚱한 남자의 유전적 자식을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바람기 많은 여자를 결혼의 맥락에서 매우 싫어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따라서 섹스를 할 만한 남자라고 여자가 판단하더라도 걸레로 보이지 않기 위해 때로는 내숭을떨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섹스 내숭을 떨도록 진화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맥락에서는 수줍은 암컷이라는 표현이 꽤나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